안녕하세요, 이리티비입니다. 컴픽트 시클리드가 들어오고 환경 변화가 생겼는데요. 우리 귀요미들이 수초를 다 뽑았습니다. 집을 만들려고 뽑아 놓은 것 같아요. 수컷 컴픽트 시클리드 작품입니다. 어항 절반이 사라졌죠. <웃음> 코코넛집 주변이 사막이 되었습니다. 남아있는 수초 중간에도 집을 만들었네요. 이건 다른 컴퓨트 시클리드가 만들어 놓았어요. 이러다보니 수초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. 10cm에서 15cm 수초벽이 생겼어요. 바닥이 안보여요. 천촉은 뽑아 놓은 것 같네요 밥줄때 구멍을 파서 줘야 해요 뾰로롱 물고기들아 밥 먹자 물고기들이 몰려오네요 밥 주는 줄 알고 있나봐요 밥 주냐 맘마 먹자 얼음 낚시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 먹네요 너무 귀엽네요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생물이 새롭게 오면 환경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번 컴퓨트 시클리들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네요 열대어들이 수초빛을 좋아하니 수초도 그냥 냅뒀어요 수초가 죽지 않더군요 우리 컴픽트 부부는 밥을 안 먹네요 수컷이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네요 <웃음> 이 영역을 지키는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네요 가까이 가보니 방금 태어난 꼬무리가 있더군요 엄마 물고기가 빠져나온 치어를 다시 집으로 옮기고 있어요. 어머나! 꼬무리가 엄청 많이 태어났네요. 너무 작아서 안보이네요. <웃음> 우왕 대박! 꼬무리들이 잔뜩 모여있습니다. 카메라를 경계하네요 100마리는 대어보이네요 엄마 물고기는 아가들을 돌보고 아빠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못 오게 하죠 저, 도 예외는 아닙니다 <웃음> 뭐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어이, 절로 안 가. 우리 새끼들 위협하는 거야. 좋은 문화 할때저로 가는 게 좋을 걸. 나 무서운 컴비트 시클리드야. 아직도 화가 나 있네요. 물리면 아파요 <웃음> 진짜 아파요 뷰는 거의 아쿠아리움이네요 우리 치어는 2일 후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